3, 3, 9, 빼, 얘도 똑같이 이해 제곱. 2루트 3 빼기 2루트 2. 그러면, 그렇군요. 얘도 똑같이 1 없어지니까,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. 네? 에 제곱. 빼기 2루트 3 빼기 2루트 2의 제곱. 어, 일단 2루트 3이, 네. 3, 3, 10, 12, 1 10이고, 어? 2루트 3 곱하기 2루트 2가 네. 4루트 6? 오, 네. 더하기 8. 오. 그냥 2루트 2가 8인데? 네. 그럼 똑같이 8을 곱해줘야 되니까 음, 그리고 2루트 3 마이너스 있을까? 일단 여기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 12였으니까 한거고 마이너스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돼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일단 1 2 없어지고 네. 8루트 6, 6 더하기 8루트 6, 6 하면 1 6 네.